어, 거기에는 많은 젊말 적이 있다. 응. 불확실한 결과에 극적성을 느끼는 음. 것에 충련되는 것, 그리고 음. 이 모든 것이. 음.